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 Q&A 시간인데요. 어, 오늘은 제일리라는 분이 요청을 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Q&A 영상이라니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 너무너무 받고 싶은데 바쁘셔서 시간이 없으시겠죠? 센터도 찾아봤었는데요. 저희 거리에선 가깝지 않더라고요 하하 근데 이번에 소통이라도 할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Q&A 하신다고 하시길래 반갑고 감사한 마음에 댓글이라도 올려봅니다. 굉장히 긴 질문을 세가지나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가 어 제가 요즘 궁금한 것을 적어볼게요 하시면서 1번 비만 플러스 척추 디스크 그리고 척추 디스크로 인한 왼쪽 다리, 골반, 무릎, 발목에 방사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디스크 환자들이 운동을 할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의 어떤 상태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1순위에요. 어떤 디스크 환자들한테 좋은 운동 하나 둘셋넷 이런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운동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래서 본인이 혼자 스스로 터득해가지고 독학으로 배우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모든 디스크 환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운동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안전한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은 동작이 크거나 뭐 어, 움직임이 크거나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즉각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운동을 무시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각적이고 조금 더 좋고 직접적인 어떤 어,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을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자신의 어떤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디스크 환자들한테 어떤 운동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 틀린 틀린 답이에요 우선은 디스크의 상태를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디스크 상태가 돌출이 살짝 나와서 돌출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탈출 돼서 아예 빠진 상태에서 더 심각하게 디스크가 나온 상태가 있고 그래서 디스크가 나와 가지고 나아진 상태에서 더 눌려서 찢어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탈출된 걸 넘어서서 아예 터져가지고 흘른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의 상태를 일단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 이게 돌출된 상태인지 찢어진 상태인지 터진 상태인지 그래서 이 상태가 그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통증이 심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돌출만 돼도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탈출이 다 돼가지고 그 디스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고 허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목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디스크가 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지가 일단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급성기로 굉장히 많이 아프고 몸이 부어있거나 그 조직물이 굳어있거나 구축되거나 경직되거나 갑작스럽게 뭐 이러한 상태인 건지 아니면은 만성기로 차근차근 히 디스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생긴 지도 오래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된 지가 오래됐고 탈출된 상태에서 계속 오래된 상태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터진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지난 상태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운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지금 급성기의 염증 단계에 어떤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운동을 사실은 적용하는 것보다는 쉬어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얘기어줄수 있는 어떤 그... 염증약이라던가 소염제 이런 것들을 처방 받으시고 어 어떤 어 물이 되는 어떤 동작들이나 아니면 은일 과로 아니면 공부 뭐 이런 식으로 책상에 너무 오래 앉거나 얘를 어, 스트레스 줄 만한 환경들을 만들지 않고 쉬어 일정 기간은 쉬어줘야지 이 부어있는 어떤 근육이라던가 문제가 되는 어떤 근육들이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회복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 너무 급성기고 지금 만일 통증이 너무 많고 근육이 구축돼서 관절이 잘 움직였던 관절이 허리관절이 굳어버렸다 이런 경우에 목관절이 굳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여기서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쉬어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떤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통증이 심하고 디스크가 지금 살짝 어... 돌출되고 탈출됐다고 해가지고 통증이 안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기, 이게 어 반응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되게 다르고 느껴지는 통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일단은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유추하고 이렇게.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뭐 허리 부분이나 목 부분에 통증이 굉장히 과도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던가 팔에 마비가 와서 잘안 움직인다던가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은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경직돼가지고 어, 구축이 되는 바 방향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손이나 다리가 심각하게 저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어 뭐 디스크가 생겼던 어떤 원인이나 어떤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운동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원인들.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디스크가 없는 사람들도 디스크가 생기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사실은 조금 더 제어하고 컨트롤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업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과도한 업무를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주면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과도한 업무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솔루션이에요. 근데 과도한 업무는 계속 보는데 운동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운동의 어떤 시간과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렇게 운동하시는 일반인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될수 있으면 은 없애주는 거 어, 없애 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허리를 못 쓰게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어떤 근무 환경이나 공부 환경이나 어떤 일을 하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 어, 그거 되지도 않고 통증이 많이 느껴지거나 지금 몸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거를 관리해주는 걸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기가 그만큼 관리하는 만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은 디스크 발병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랫동안 서서히 이게 진행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자기 진행되는 경우 그래서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이제 간혹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런 경우인데 오랫동안 반복적인 어떤 부하, 스트레스, 어떤 일그 다음에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은 오랫동안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정된 자세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는다던가 뭐 공부를 한다던가 사물을 본다던가 어떤 근무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거 노화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디스크가 계속 눌리고 집히고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서 퇴행의 변화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운동을 그동안 꾸준히 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운동을 너무 잘하거나, 운동을, 어, 너무 못해도 생기지만, 너무 잘해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더라도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특정한 계기로 생길 수 있는 경우는, 갑자기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들다가 삐끗했을 경우, 아니면 뭐 재채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큰일을 볼때 이렇게 복압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근력이 빠지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뭐 부부관계 성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동작을 취할 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디스크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다 MRI를 찍어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디스크가 발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가 발병을 했더라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허리나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사전의 지식과 어떤 상식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어, 상,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처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운동 능력 상태에 따라서 할수 있는 동작이나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연성, 그 다음에 근력, 과거의 본인의 어떤 운동 경험이라든가 몸을 쓸수 있는 어떤 인지력, 아니면 은 몸을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동작을 할수 있는 어떤 성취, 성취력에 따라서 어,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터져서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 이제 그거가 어느 정도 아문 다음에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유연성이 너무 뻣뻣해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단계에서 스케칭을 해주는 게 무리가 더될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어, 디스카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운동을 사실 많이 해서 어, 굉장히 좋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 스트레칭 하는 거는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어떤 운동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질문이 왔을 때 어떤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 말씀을 드리면 그 운동만 또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능력 상태나 지금 현재의 상태나 어, 어떤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오는 경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A 동작을 할때 통증이 오고 어떤 사람은 B 동작을 할때 통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증을 이겨내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통증이 오면은 동작을 아직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단편적으로 너무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그 상황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 솔루션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운동의 양이나 어떤 반복하는 횟수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본인한테 무리가 되는 동작과 본인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동작들을 구분하고 그거를 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능력이 안 돼서 도움이 안 되는 동작도 나중에 몸이 좋아진 상태에서 다시 도전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동작들도 인체에서 필요 없는 동작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작을 다할수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이 모든 관절의 모든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어 자신의 몸이 건강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운동을 해서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은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병원 치료를 받고 도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필라테스를 해서 좋아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해서 좋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헬스 하는 어 해서 좋아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솔루션을 사실은 찾은 거죠. 그래서 어 병원에서 얘기하기에는 헬스 운동 어떤 동작은 하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그 동작을 절대 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헬스에서 좋아지시는 분들은 어그 동작을 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운동이나 동작을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부분이 맞고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 자신의 상태를 일단은 파악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부분의 영역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운동이 진짜 본인한테 효과가 있는지 믿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운동도 본인이 의심스럽고 운동에 대해서 어, 확신이 쓰지 않는다면 그 운동은 좋은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단순히 누군가를 믿어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인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본인이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안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굉장히 많은 상담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그거에 맞는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라고 하는 병 자체는 어느 정도 알아야지 낫는 병이에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사실은 아파야지 낫는 병이에요. 얘네가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갑자기 낫는 거는 없습니다.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감기죠 그래서 감기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면 2주나 3주는 지나야 무조건 낫습니다 그 전에 낫지는 못해요 그 전에 날려면 감기가 심각하게 든 정도가 아니고 걸릴랑 말랑 할때 이럴 때 어떤 조치를 해주면 빨리 나을 수 있죠 어 그런 경우가 있, 있지만 한번 감기에 걸려서 심각한 단계가 되면 그 상태에서는 2, 3주가 지나야지 낫는다는 거죠. 이런 디스가 걸린다던가 5 0견에 걸린다던가 이런 질환들은 적어도 적어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어 낫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첫번째 만난 의사는 돌팔이고 마지막에 날때쯤 만난 의사는 어, 생명의 은인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이 지금 어떤 단계에 지금 자신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운동의 어떤 접근 방법이 어떤 운동강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작정 따라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고 그거를 어, 만들어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운동을 앞으로 하시는 게. 이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길어지는데 말이. 컬업 같은 복부 운동은 괜찮은데요. 내발기기 풀온 자세에서 동작을 하려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요. 그 다음에 둔부 운동을 하려고 해도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 게잘안 느껴져요. 그리고 클램 동작을 할 때도 오른쪽 엉덩이에는 힘이 잘안 느껴지고 오른쪽 하지, 거의 외전근 중둔근 같은 근육은 힘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왼쪽은 오른쪽보다 잘 들어오는 편이고 스트레칭 할 때도 길이 끈 꼬리, 꼬리뼈 쪽이 많이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골반도 많이 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운동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지금 한 가지의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내려가는 어떤 신경줄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돼서 그쪽에 어떤 근육이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동작을 하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랬잖아요?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허리에 관련된 골반에 있는 근육들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몸의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몸의 전체적으로 근육이나 어떤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허리로 온 거지 허리만 나빠가지고 허리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운동을 하시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어 전반적으로 어 발바닥 마사지부터 종아리 마사지부터 뭐 이런 식으로 근육을 먼저 경직된 근육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풀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디스크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호흡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심부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 근데 속에 있는 심부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걔네를 호흡을 운동을 해 가지고 골반기저근이나 어떤 척추에 있는 다혈근이나 아니면 복행근 같이 신부에 있는 근육들을 잘 단련을 시켜주면 아까 얘기했던 갑작스러운 원인이 될수 있는 어떤 재채기라던가뭐 어떤 운동, 뭐 어떤 움직이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약간 가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더 이상 터지지 않, 더 밀리지 않거나 터지지 않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 운동을 하실 때는 복압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 천천히. 어,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이나 제가 호흡 운동 가르쳤던 부분들을 조금 더한세 가지, 영상이 세 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분히 보시고 호흡 운동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을 하실 때도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같이 응용해가지고 운동을 하실 때그 운동 동작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그 동작을 하실 때 호흡이랑 연결해가지고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위험이 적어져요. 어, 튼튼해지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동작을 차근차근히 해보시고 지금 당장 무리가 되는 동작과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믿고 하시다 보면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 생겨요 아이 운동을 이 정도로 하니까 무리가 되더라 어 그러면 다음에 내가 뭘 해야지 뭐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운동을 각각의 지금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운동을 하시면서 그때 나 그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증상들을 댓글로 써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질문의 어떤 상태로 봤을 때 제가 그냥 어 감히 어떤 동작을 찍어 가지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둔근 외전근뭐 이런 쪽에 힘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얘네는 근 수축 운동을 해줬다가 근 이완 스트레칭 운동도 해줬다가 그 다음에 그 엉덩이에 있는 어, 과긴장되거나 경직된 근육들을 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으로 그 부분을 마사지 해주고 깨주는 영상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동작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근력 이완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런 동작들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실 때는 호흡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셔야 되고 무리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 비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운동을 하러 오셔 저한테 운동을 하러 오시, 오시는 분들도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디스크보다 가끔씩은 비만에 더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래서 운동을 하시다가 조금 자신감이 붙으시면 살을 더 빼기 위해서 무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실 때는 본인이 어떤 비만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척추 디스크를 항상 안중에 두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운동을 한다던가 거창하게 식단 조절을 한다던가 하시면 은 운동이나 어떤 몸 상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라던가 안 좋은 어떤 행동 움직임 이런 것들을 덜어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도 어,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뭔가를 확 바꾸시기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어, 덜어내는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꾸준히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비만 같은 경우는 비만에 중점 둬서 운동이나 과도한 식단 조절을 하지를 말고 어, 적절한 성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셔라. 그러면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일리님의 어, 질문을 더 이어서 받아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